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출시한 그 따끈따끈한 아이템이 있죠. 바로 토이스타에서 이 이전, 이전에 한번이 그 글록, 그 TTI, 컴뱃마스터 글록이죠. 글록을 출시했는데, 음, 그컴뱃마스터 글록에 이 메탈킷,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쇠조쇠 메탈킷을 올리는 킷을 출시를 했어요. 또 이런 것들을 또 바로바로 바로 출시하면은 또 바로바로 바로 구입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한번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외형에 대한 생김새를 보면은 뭐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이저 각인이다 보니까 조금 번진 듯한 느낌은 있어요. 번진 듯한 느낌은 있고. 외, 외형의 이그 제작을 할때 보면은 도색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샌딩이 제대로 안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표면이 거친 느낌 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상부각인이라든지 연명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이 부분에 그 음각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에 우리 컴백마스터, 타란택 색갈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웃바렐 같은 경우는 약간 금색 재질이긴 한데 조금 유광 금색 재질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조금 무광이었으면 좋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웃바렐에 있는 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고 뭐 광섬유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달려 있고 다만 이 광섬유 앞뒤로 약간 라이터로 찢어 가지고 빠지지 않게끔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어사이트 그리고 플레이트 대플레이트 이런 것들도 자,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동성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테스트로 제가 한번 좀 사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테스트 사격은 탄창 두개를 각각 한 20발 정도씩 넣었습니다. 비비탄을 20발 정도씩 넣었고 거리는 거리를 한번 대충 제 걸음수로 한번 재워보도록 할게요. 아, 자꾸 제가 딱꾹질이 나가지고 지금 하루종일 멈추지 가 않고 있는데 고거양 대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생리적인 현상이라서 미치겠어요. 딱꾹질이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거리를 한번 대, 제 발걸음으로 한번 재워보겠습니다. 어, 일단, 열 걸음 정도 되는 거리고요. 일단, 이게 0 2뭐 맞추고 이렇게 할그끈덕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쌓보겠습니다 맞으면은, 그, 스틸, 스틸 타켓이라서 땅땅 소리가 나겠죠. 처음에 왜 빠른 테스트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한번 봐주십시오. 어, 저열발 쌓고, 한 탄창 더 쌓아보겠습니다. 두 한창도 안 썼는데 총이 자동으로 분분리가 되어 버리네요. 일단 다시 조립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 리뷰를 좀 시작하자마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어 이거 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 노즐 실린더 요 부분이 깨져 버렸어요. 이쪽 이쪽 지지대가 여기 이렇게 지지대가 있는데 어이 지지대가 지금 깨져 버렸고 이쪽도 지금 깨졌어요. 깨졌어. 이렇게 깨졌다고 볼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떼면 떨어집니다. 자, 일단 노즐 <웃음> 실린더가 깨져서 더, 더 이상 테스트는 못할것 같아요. 테스트는 못할것 같아서 구독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음. 좀 안타깝네요. 이게 제가 이 총을 많이 사용 안 했거든요. 많이 사용 아, 많이 사용 안했 정도가 아니고 구입하고 처음 리뷰할 그때 외에는 사용을 안했는데 요즐이 뭐 부러져 버렸네데 아마 이게 메탈 슬라이드 때문에 깨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뭐 다른 문제가 있었겠죠 네. <웃음> 왜 그런지 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일단 작동성을 떠나서 뭐 기본적으로 탄을 날아가는 것은 봤지만 음, 저기 보이시는 한 10m 정도 되는 거리에 스틸 타켓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그 챔버의 아웃바렐이 너무 유격이 심, 심해요 그리고 비비탄이 나갈 때 완전히 이렇게 빗나가는 발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 안에 테이블 감아서 이 아웃바렐과 이 챔버의 유격을 잡는다 라고 하면 음, 음. 죄송합니다 이놈의 따구질이 멈추질 않네요 멈추잖아요. 유격을 잡는다 라고 하면은 음, 거의 한 10m 정도는 직진성을 보장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슬라이더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 드렸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이 제품을 다시 고쳐서 가져오든지 해서 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